이렇게 딱 하면은. 어? 그 서버에 들어가라고요? 어! 여기에 투명 블록이 있다.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음. 한편에 떨어지지 마, 한편에 떨어지지 마, 한편에 떨어지지 마. <웃음> 안 돼! 안 돼! 야야야야, 새로, 아이고! 야, 새로 들어오는 사람한테만 낚싯대 주는 것 같단 말이야! 에 라미야 라미 떨어지면 안 되는데 시프트 시프트 어, 그렇지 시프트 시프트 a l a 라미야 라미야 라미야 어 라미 너한테 있는게 우리 유일한 낚싯대인거 같아 m 는데어 리겜 삭제 Lamia, Lamia, l a m i 은 Lamia, Lamia, l <웃음> 싸구려. 저걸. 아, 한편, 지금, 연비님 말이 지금 싸구려 라는 거예요, 지금? 이어서 불러줘. Somewhere, Somewhere over the rainbow. <웃음> <레인보우. 웃음> 나나나. 아, 그게 나나나였구나. 분명히 <웃음> 안 돼. 예전에 연비 되게 똑똑한 것 같았거든? 요즘 은 뭔가 그렇게까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 <웃음> <웃음> <웃음> 아! 그래, 네가 주고. 아니 뭐 떨어지고 있네. 들어오자마자. <웃음> 아, 아, 아유. 아유, 그냥 확. 나는 치지 마. 나 이거 낚싯대 이거 나 혼자다. 2D 들어오기 전에 낚시 한 닦아리 하고 있을게. 오, 근데 <웃음> 여기서 살아야 돼요? <웃음> 일단 집중해봐. 어? 아? 당기지, 어, 당기지 마, 당기지 마, 당기지 마, 당기지 말라고. 어. 어. <웃음> 이걸 어떻게 여기서 낚시를 하라는 얘기지? 아니, 진짜 <웃음> 뜨잖아. <웃음> 제가 물고기잖아, 지금. <웃음> <웃음> 지금 낚시? 지금? Hey, 낚시. 아이고. 됐다. 됐다. 금 아이씨. 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니네 왼쪽 왼쪽으로 가 아우 피야 <웃음> 이게 근데 물에 담긴 게 아니라 이 밑에 있는 투명 블록에찐긴거 같지 않냐? 좀 기다려봐 아니야 안된거 같아 어? 잘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제발요 <웃음> 형! 아 <아이>, 이거는! 어디살인마야오오오오 <웃음> <여기서> <웃음> 어, 됐다 됐다 할라 엄마 오늘은 시앤이랑 빗소리가 없거든 첫 번째 낚시는 뭘 해야지 뭐 해결이 되는 거 아니겠어? 이어서 낚시해봐요. 아. <웃음> 어, 잘 가요 <웃음> 누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야아 <웃음> 제발 왜 그런 거야? 이야 <웃음> <웃음> 미안한데 단체로 다 떨어져 봐. 아우. 우시. 어 됐다. 어 됐다, 됐다. 지금 됐어. 아. 어. 자. 아이씨. 어. 야, 야, 야, 야, 그구나, 이거구나. 그구나. 아 이거구나, 이거구나, 얘들아. 아 많이 나왔다. 야, 이거 3 4개 나왔어. 우와. 눌려봐. 주변을 이렇게 딱 안전하게 할게 어때? 음, 음, 오. 감사, 네. 감사. 야,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아. 어. 어? 아니야 뭐 이정도는 양해해줄 수 있지 다들? 오케이 괜찮은 괜찮 <웃음> 여기서 낚시하면 돼 낚싯대 줘봐봐 <웃음> 진짜 야야 <웃음> 야, 진짜 이꽉 깨물고 불편해하네 <웃음> <웃음> 어? 한번 정도 그냥 봐줄 수도 있는 것이지 낚싯대 줘봐봐봐 아야 이거 내가 조금만 더 넓히고 줄게 나 14개 남았거든 마음이 아, 급한데 안전하게 넓히고 줄게 이 한국인아 <웃음> <웃음> 이 빨리 시작해야지 아직 벌써 이게 몇 초가 지금 효율이 떨어진 줄 알아? 어? <놀람> 아! 화낼 못줄 건도 낚싯대 있는데 딱 <농시> 여기서 해. 하는 게 낫지 않아? 어. 오케이 됐다 이거 된거 같지? 아니 아니 아니 반 블록이 됐어. 위포? 아 진짜 이거 쳐서 떨어뜨릴 수도 없고. <웃음> 한편 너 정말 못한다. 아, 정말 음... 이거 왜래 안 돼? 됐다. 됐다. 오. 어 됐다. 약간 아래 보고 해야 되나 봐. 어 완전 올라가서 지금 뭐 나왔어? 어? 왜? 물고기? 아무것도 안, 안 나온데. 네. 어? 대박이. 다 꽝이 있나 봐 이게. 네가 꽝이니까. <웃음> <웃음> 뭐야 이번엔 꽝이. 봐, 줘봐봐. 나도 줘봐봐. 연비한테 줘. 진짜로? 줘봐. 야, 일부 저기 <웃음>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웃음> 알았어, 알았어, <웃음> 알았어. 알았어. <웃음> 아, 왜나 <다> 때려? <웃음> 바로 웅징. <응징. 웃음> 그렇지. 아나가 <웃음> <웃음> 지금, 어, 야, 올챙이가 담긴 양, 올챙이가 담긴 양. 올이 뭐야? 올챙이는 <웃음> 뭐야? 아, 설마, 이거 개구리 업데이트 적용돼 있는 건가? 몇개몇개몇 개, 몇 개, 몇 개? 24개 음, 근데 그거는 지금 나무 없이 설치하면 사라지지 않냐? 이거 그냥 꾸며놓은 거야 이렇게? 와우! 네. 오. 돌이다! 나무만 나무만! 지금 안 잡혔어 연비야 어? 되네? 어머 <목소리> 어머 저 사람 봐저 사람 봐저 사람 봐 미쳤나 봐저 <웃음> 사람 저요? <웃음> 그럼 너지 잘 논다 언니 나도 해볼래 이렇게 산책 시켜야지 이제 지쳐가지고 밤에 빨리 자거든 전달오 유리! 하늘색 유리판 둥둥 탁 둥둥 탁 둥둥 탁탁 둥둥, 탁. 둥둥, 탁. 둥둥, 탁. 둥둥 탁. <웃음> 미안해 미안 미안 미안 미안해 나 주고 나 주고 나 주고 혹시 나무 안 나왔어? 네. 그 흔한 나무가 안 나오네. 하. <웃음> <웃음> 어? 아 꾸러미. 하. <웃음> <웃음> 나 밀랍치란 약간 녹슨 뭐야 이거 블록 이름 왜 이래 이거? 밀랍치란 약간 녹슨 깎인 구리개다. 이거 발음해봐 <웃음> 한편아 이거 발음하기. 밀랍치란 아, 잠만. 밀랍 칠한 약간 녹슨 깎인 구리 <웃음> 이거 뭔데? 와 나무! 오! 줘봐 그리고 아까 너 돌도 나왔잖아 음. 아, 씨. <웃음> 돌 줘봐 내가 언젠가 너로 저글링 할거야 <웃음> 밀랍 칠한 약간 녹슨 깎인 구리개단 <웃음> 어? 이거봐 어? 한 패니 얼굴 밀랍칠한 약간 녹슨 깎인 얼굴. <웃음> 깎인 <깎이는> 얼굴은 뭐야? <웃음> 아니. 점돌이고 <웃음> 분비. 어 근데 맞는 말이야. 깜짝이야. 치지 마. 내 손은 지금 밀랍칠한 약간 녹슨 깎인 고리개다녔서 <웃음> <웃음> 우리 어떤 도구 필요하지? 우리가 어떤 민족이지? 배달. 배달의 민족. <웃음> 이건 또 누가 설치했지? 밀랍칠한. 자, 약간 녹슨, 약간 꺾인 녹슨 야 약간 꺾인 많이 꺾이지 않았어요. 자 밀랍칠한 약간 녹슨 꺾인 구리계단. 네 꺾인이 아니라 깎인 깎임. 연배님 이게 뭐라고요? 녹슨 뭐, 깎인 구리계단. 아하 아하 어허 녹슨 약간 꺾인 물물 물린 구리계단. 밀랍칠한 약간 녹슨 깎인 구리계단. 내 못장 꺼라. <웃음> <웃음> 나무 줘. 얼굴에다가 밀랍칠해버리기 전에 나무 들어 <웃음> 뭐야 다이아. 와우. 네, 여기 바로 넣어. 상자 옆에 놔둬서 상자에 바로 넣는데. 었아 <웃음> 튀긴 후렴과 별게 다 나왔네. 어 <웃음> 밀랍칠한 녹슨 깎인구리. <웃음> 밀랍칠한 녹슨 깎인구리. <웃음> 나 지금 고기를 따구를 <웃음> 뭔 소리야 따구리고 <웃음> 고기? <고개? 웃음> 야이 정도면 그냥 살만하다 어느새 그지? 대답을 해? 이씨 쓸데없는 얘기는 그렇게 많이 했는지 <웃음> <해놓기였지>. 어 <웃음> 아무리 뒷다리가 발달해도 두 칸을 뛰어넘진 못하겠지 <웃음> 여기 뛰어 넘어온데? <웃음> 뭐, 어디 <뛰어버>, 한번 끝까지 끝으로 볼래? <웃음> 아, 알았어 알았어 <웃음> 책방 수의 일소 독도 껍의 채널 봤어요. <웃음> <웃음> 어그 사람 다음 주에 파니 파니 한파니한테 돈또 들어간다던데. <웃음> 어 상자가 실린 맹그로브 나무. 야 이거 또 나왔다. 빠르게 합니다 저는. 음. 빠르게 이 느낌. 상자가 실린 맹그로브 나무 도프트. 오. 도프트. 도프트. 도프트. 도프트. 어 <웃음> 엔더 차원 문들뭐았어어 어, 나이스. 몇 개야? 한 개. 아. 음 그래도 좋아. 뽑은 게 어디요? 그래 보라색에 넣어두자. 야그 다음에 연비야 잘내려 왔어 여기 또 테스트 거리가 왜? 왔어. 저 어디 가니? <웃음> <웃음> 왼쪽 안에 안에 들어오시죠. 들어오시죠. 다음 창가자 쇼미더머니 10에 지원한 동기가 있으시다면요. 저 역시 영상가요. 상자가 실린 맹그로브 나무 보트. 나. No. <웃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누가 양초를 이렇게 기분 나쁘게 <웃음> 집 앞에다가 왜 예쁘잖아 너무 김우치가 와루이 하잖아 불붙이니까더 이상했잖아요 그러니까 <웃음> 점점 사당 <사단> 같은데 아 <웃음> 진짜 야 점점 신사가 <웃음> 타지고 있지 않냐 지금 우리 야, 아닌 것 같다 야 들어가면 점 봐줘야 될것 같은데 이집 <웃음> 이거 <웃음> 봐 그니까 야 이거 잠시만 야 잠시만 야 이거 대박인데? 야 잠깐만 여기 음 들어와봐 음 왔어 음. 저 이번 여는 어떻게 좀 될까요? 신년 운세를 보고 싶은데 음 어떻게 뭐 남자야 뭐 사업이야 뭐야 다 <웃음> 음, 일단 남자는 음, 네가 지금 철벽을 치고 있어 남자는 네가 밀어내고 있는 것이고 음, 사업같은 경우에는 음, 직살락에 구르는 해야 빨리 구르면서 나가 <웃음> 어. <웃음> 안녕하세요 음. 여기 용한 그만 참어! 어 여기 용... 그만 먹어! <웃음> 아, 네. 여기 용한 무당님이 계시다고 해서 왔는데 얼굴을 딱 보아하니 양서류를 좋아하게 생겼구만 파충들 양서류요? 음 아닌데? 음. 양서류 싫어하는데? <웃음> 연애운을 보고 싶은데 연애 혹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연애운이라..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어디.. 오신다 오신다 오케이 11월 11월? 24일 24일? 그때 자네 18번째 사랑이 시작돼 예? <웃음> 18번째 사랑이요? 저 지금 사랑을 18번이나 했나? 지금 한 15번 더 해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웃음> 그사이에 열심히 노력하도록 해 <웃음> 이제부터 이틀에 한 번꼴로 바뀔테니까 말이야 일단은 사랑해? <웃음> 그만해요 줘. 어. 이제 14번 남았다. 그런데 <웃음> 직원이잖아. 여기 앉혀 <웃음> 음, 그렇지. 아이고, 입자. 이라시마세. <웃음> 아니 <웃음> 이라시마세. <웃음> 이거 아닌가? <웃음> 이라시마세라고? <맛에라고? 웃음> <웃음> 자네는 상당히 건강이 안 좋구만. <웃음> <웃음> 건강이 항상 안 좋아. 내가 봤을 때. 어떻게 하셨죠? 이럴 수가. 건강이 항상 안 좋고 딱보하니딱보하니 술을 아주 좋아해! 술을 너무 좋아해서 문제야 음. 와 실력님 지금 간이... 말 하나도 안해주고 음.. 다 너덜너덜해졌어 간이 아이고 음. 자! 3개월! 3개월이요? 음... 3개월 안에 해비 내려요 <웃음> <웃음> 3개월 안에 위험해! 굿해야 돼 음... <웃음> 음, 1 8 5 0만 원이야 <웃음> 야, 그냥, 야 그냥 죽는다 그래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이0 0 0 0 0 0 0 0 0 0 0 0 0 0시0 0 0 0시고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용하다 용하다. 0 0 0 0 0 0 0 0 오래 걸0 0 이제 막 하루 종일 오래 걸어 다니면0 0 0 0 0 0 그지. 아이 그게 참... 머리 안 까먹으면 비듬 나고 그렇지 맞아요 아이고, 아이고, 정수리에서 아이고. 악취 나고 그지? 네. 음. 심각하네 악기가 심각... 꼈네 아이고 몸빼바지 악령이 들었구만 그래 좋아야겠어 우리가 처리해 줄게 어, 그게 문제야 지금 귀신이 들렸어 음. 그 바지가 선생님 빙이 한번 대보시죠 몸빼바지로 저거 한번 치시고 음, 저거... 특기 보여드립니다 빙이 하십니다 어 일단 이걸 주고 딱 내가 입으면은 음, 음, 그렇지. 나 온다, 온다, 온다. 음, 음, 맞다, 맞다. 음, 음, 오고 있어, 음, 오고 있다. 맞았어요. 음, 몸 음. 아, 아 빼바지가 되는 소리입니다. 제가 <웃음> 통역해 드릴게요. 딱치가 나가지고 버티기 힘들었다고 하네요. 자, 몸 빼바지. <웃음> 아, 나... <웃음> 이제 들어가도록 해. 음. 아, 제 연애운은 안 봐주시나요? 연애운은. 저기... 저기 달 보이나 달? 네! 음, 지고 있어 아 <웃음> 요거 하나씩 가슴에 품고 다니도록 해 물렙치란 약간 녹슨 깎인 구리개다 음. 와우! 라미큐! 죄송합니다 먹고... <웃음> <웃음> 야! 이씨! <웃음> 야! 이씨! 야! 입에다 진짜 하는쿠 야! 근데 좀다 먹고 얘기를 해라! <웃음> 어. 야! 니네 이거 뭐 컨텐츠냐? <웃음> 어? 채널 주인 몰래 음식 먹기? <웃음> 아니